나,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같아 갤럭시 노트 7. 갤럭시노트 7. o n t have t h o u g